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드에디엠의 일일 시황 2018년 12월 26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골드에디엠 방송에서는 실시간 방송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튜브 아프리카 TV 스위치 프리케 피처스 TV 증권 방송 미스리 메신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페는 다음 카페하고 네이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메인은 다음 카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2011년부터 제가 자료를 하루도 안받고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종목 상담, 주식 종목 상담은 유튜브 댓글에 제일 먼저 올라온 종목을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자료는 참고용이고 예,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현 추세부터 알아볼까요? 자현 추세는 예, 대세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대세 하락 추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공격적 매매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으로는 소액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또 이틀 내리고 하루 오르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2055.01 입니다. 2.55.01 인데 아, 지금 다우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2000선이 이어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00선을 이어받게 되면은 2034.46, 그 다음에 2013, 그 다음에 1993.36 짜리가 이제 앞으로 하락을 예, 지지해 줄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확인하시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아직도 지금 예, 하락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고 만약 예, 만약 어, 지금 그 시장에서 배당관련주가 급등을 나오게 됐을 때는 내일까지 보유한 자들이 배당을 받는 거라서 26일날 예,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 만약 개파라 후에 반등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코스닥 669.79. 자, 코스닥도 거의 뭐 시장이 좋지 못하는데, 만약 코스피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코스닥 대장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선물을 보게 되면 261.5까지 끝까지 올려놓고 종가를 맞췄는데요 지금 산타넬리가 없고 올해는 계속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2 6 0 위리 깨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57이 목표가가 됩니다. 257이 지금 하락 목표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257부터 260이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외국인과 개인 포지션에 따라서 선물이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은 굉장히 큰 좋은 가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동영상을 멈추고 이 가격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어 놓으시고 제가 장중에도 얘기를 해 주겠지만 장중에 제가 예, 급해서 못해줄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하라고 지금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콜옵션을 보게 되면 콜 265와 풋 255, 양매수나 양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하루 쉬고 26일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치에 반영을 해야 되고 미국도 산타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휴장이란 말이에요. 휴장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등락과 세력들이 어떻게 자금을 집행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을 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40과 2.27 이, 이 콜과 이 푸시 어떤 자리바꿈을 할 것인가를 보면서 가격대는 이대로입니다. 가격대는 이대로 대응하고 콜이 만약 갭 하락해서 1.76이나 1.83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2.40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시 갭상승을 하겠죠. 갭상승해서 2.27이 2.40을 예, 돌파했다가 2.51이나 만약 더 가게 되면 2.99까지 올라갔다가 2.99에서 예, 하락을 할 경우에는 다시 예, 2.27로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옵션은 시속 게임이기 때문에 예, 양옵션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옵션에 궁금하신 분들은 예, 우리 카페에 교육신청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여러분 제가 찍을 때 예, 427만원에 찍었습니다. 427만원에 찍어서 현재 지금 427만원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431만원인데 지금 하락 중이잖아요. 제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매수 타임 한번 올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매도부터 할수 있는 공매도 제도가 없고, 우리는, 개인들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한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300, 400만원 이탈하게 되면은, 380만원 선에서 12차 자리, 375만원, 이 선에서 지키고 올라가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도 431원, 이원에 지금 제가 동영상 촬영한때 가격인데요. 이 가격을 이탈한다, 그러게 되면 은 427원, 그 다음에 401원, 그 다음에 379원까지 하락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우가 지금 급락을 이루고 있어요. 대세 하락이라고 그랬죠. 하락이기 때문에 다우가 떨어지게 되면 2만 1000하고 2만 자리까지, 2만 대까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고 시장에 크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오일은 42.53 인데요. 예, 오일이 지금도 계속 3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40달러 선까지. 예, 지금 41대에서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데 이9까지 하락을 보고 대응을 하시고 항생도 지금 예, 이거 올봉인데요. 이 12월 달에는 지금 조정 받고 있는 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가격대로 진행을 하시고 제가 장중에 항생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 선물과 10시 반부터 하기 때문에 10시 반 이후에 제가 항생 가격은 따로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좋은 중요한 가격들을 먼저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고 처음에는 헷갈릴 거예요. 이런 가격이 믿음도 가지 않을 것이고 제가 이거는 꾸준하게 지금까지 연구했던 김메남 수혈에 따른 가격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 잠 끝나고 또 복귀해 보시고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정도는 하셔야 옵션과 또 해외 선물, 또 코인들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이해가 쉬울 걸로 보입니다. 매일 제가 이거 미리미리 장 끝나고 오후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잘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이번에도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유튜브, 아프리카TV, 스위치, 프리캡, 피처스 증권 방송, 미스리 메신저 미스리 메신저는 매일 방 번호가 달라집니다. 골드에드엠을 검색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유튜브나 아프리카TV, 어, 핏 프리캡으로 오시게 되면 가장 안전하게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